잘 빛나는 대안의 명대 Oh, oh, h 치며 싸우자 이기자 자유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신뢰받는 애병 선봉에서 지킨다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 마음 속 깊이 새긴다 이다 잘 가슴에 새긴 우리 는 대안의 명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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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서 올린 깃발, 번 놀이에 떨치도록 정이와 자유. 무엇막을쏘소냐 상승불패, 해병정신. 귀신 잡는 용맹함은 해병대의 전통이다. 푸른 하늘 붐이 고픈 독수리의 당찬 꿈은 우리 함께 이뤄내자. 별 하나 높이 떴다 해병대의 기상처럼 온 국민이 바라보는 백의민족 평화의 장 성공해서 지켜내자 탄과 총알, 철조망 넘어, 적진 불바다, 폭풍을 넘어, 두려움 따위가 무엇이더냐, 승리만이 우리 밝게 비춘다, 전우를 위하여 또전진하리라안 되면, 그때까지 상승의 명예. 용사 빨간 명찰 최강 해병대 <목소리> 밤을 지키는 조수달 넘어 낮을 지키는 양을 넘어 두려움 따위가 무엇이더냐 승리만이 우릴 밝게 비춘다 가족을 위하여